얼굴만해 <웃음> <웃음> 와 이건 집이니까, 뭡니까와이 뭐, 뭐, 뭐, 뭐, 니까 뭐, 뭐, 뭐, 막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우와 고추 장난 아니네. 이거 매운 고추야. 이거 봐, 많이 좋아졌어. 응, 최첨단 시설이 들어왔네. 이런 거 없었잖아. 많이 좋아졌지? 우리가 털어야 될게야 <웃음> 깨? 우리가 털어야 될게라고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 팔려왔다며 여기 <웃음> 점피니 <점핑이> 팔려왔어 이거 <웃음> 뭐 그냥 그렇게 털어? 응 냄새는 두께 냄산다. 네? <웃음> 없는데? <웃음> 저거 얼마 안 되겠는데, 꽃감? 저 콩은 뭘 심었는데 콩이 저렇게 날렸어? <웃음> 이거야? 네. <웃음> 이게 다 고구마야? 네. 그거부터 다 빼야 돼. 바닥이 보여야 캐지. 그래서 아빠가 낯들고 갔다. 이거 콩 아니야 콩? 콩인 것 같은데? 제가 콩을 뽑았네요. <웃음> 콩 아니건 내가 뜯어볼. 이따 이거 구워 먹을까? 이거 봐. 덜 익었어. <웃음> 더 익었어. 아더 익어야 되는데. 없네. 이따 이따 이따 이따. 와. 깼는데. 우와! <웃음> 허었어 금방 <웃음> <웃음> 아니 홈이 한 개도 없어 홈이 필요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와. 와와 이거 봐 엄청 큰거 <웃음> 진짜 크다. 응, 다 크지. 어. 얼마나 말라지나 모는데 너무 많이 말랐어, 진짜. 그러니까 턱이 안요 어떻게 오늘 잤다? <웃음> 아 이게 깨네? 되게 크네? 아니, 음 고소하다. 존나 게 많아. 아까워. 빨간 거만. 얼굴만 해. 이 얼굴만 해. 무슨 얼굴이야. 다 팔아야겠다. 파란 거는 따지 말고. 봐봐. 이런걸 따고, 이런 거는 좀더 있게 놔두고. 그래. 따고 나니까 이 색이 이렇다니까. 그니까 <웃음> 이건 안 돼. <웃음> 어무거워 <웃음> 바로 선별 작업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파란 거안 돼요 이거 다 짜라 다시 붙여. 도구가 있는데. 오. 크으. 맛있는 거는 기똥차게알고 이거 다먹어버렸다 이거 <웃음> 엄청 걔이게생생어어 <웃음> 이거. <이게> 뭐야 <웃음> 진짜 이이하게 생겼다 어쩜 이거. 이 생기지? 이이 야 이거 좀 볼래? 엄청 야하게 생겼어 <웃음> 어떡하지? 이거 <웃음> 19금이야 이거 19금 <웃음> 주선자같이 생겼네? <웃음> <웃음> 갑자기? 아선 생겼네 우 이거 커피포트 같지 않아요? <웃음> 모양이꼭 사람 같네. 아, 인상 같네요. <웃음> 그래, 그런 걸로. 네, 네 그런 걸로 합시다. 네. 무겁다. 이청 거려. 화이팅! 더 싫어야지. 무거워 안돼. 하나 더 싫어. 야 이건 큰 박스라서 안 돼. 조심해. 깨터는데. 내가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오나. 와, 호수한 냄새 나는 것 같아요. 이거 일만 했지? 응. 이래갖고 이제 선풍기 바람으로 응. 붙여야 돼. 그러면 이게, 이게, 이런 게다 날아가잖아. 음. 바람 부는데 하든지. 뭐 해? 뭐야? 응. 불 피우려고? 응. 나무를 해왔어? 내가. 이. 가 내가. 내가. 내가. 내내내 이게 매운 거? 아니안 매운 거 한쪽 한거 있는 건 바로 튀 매운 거는? 저쪽 저로 가야 돼 헉! <웃음> 안 맵게 생겼는데 아. 까몇개 먹을까? 몇개 먹을까? 도마도야. 표준말이 도마도지. 토마토야, 도마도. <웃음> 방울토마토네?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 물이야? 지하수. 구멍을 몇 번이나 팠다고. 물이 안 나와서? <웃음> 아무 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. 네. 오늘 영업 종료할 때니까... 네. 몇 개나 심었는데 콩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이 엄청 응. 큰시라지이 6시 내 고향인가요?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굳이 뽕이 찔러서 저 위에도 뭔가 있다 되게 뭔가 신기해요 어, 여기 위에도 엄청 날렸어요 지금 아, 거야, 이거는 다수확파치 네, 치기 여기서 말랐다 이봐 아 이거 마른거야 이거는? 네다 말랐어 그러면 그냥 연 걸었는데 안에 감 볼래? 그냥 쓰면 되는 건가? 응 이봐 이런 색깔 아 그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한 얘랑 껍데기랑 응, 응, 응. 네. 우와 짠! 가꼬! 이러고 있네 어, 네. 우와 귀엽다 이거 너무 잘 됐지? 응, 음. 이거봐. 음 완전 맛있겠다! 크으. 비주얼 찌기네 너무 장만 잘해줬다. 예쁘다, 진짜. 에비에찌에이에에에에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음 <웃음> 어, 어, 어, 먹어라 좀 있다. 어? 좀 있다. 삼겹. 이정광두거냐 응. 불지 마고 여기 있다 응. 음? 음. 고추무이 벌써 잘라? 국인 조명만 읽어도 외국인처럼 천천히 대화하면서 먹는 거야. 왜 외국인처럼이지? 한국인은 안 그런다는 건가? 음. <웃음> 한국인들은 말없이 빨리 먹고 가지. 오늘 음. 너무 많이 태아가고 <웃음> 고기로 언제는. 안 그럼 뭐 이것도 타잖아 고기가. 아. 꼬치 아. 안 먹어봤는데 아직. 자연인인 것 같다 네, 양갈비살 우와. <웃음> 갈비 여기는 탔다 뭐야, 나, 나무가 음. 여기도 이거 찍어서 <웃음> 드시면 돼요 어때요? 맛있다 <웃음> 맛있어. 음! 음. 와맛있 뭐가 더 맛있어? 응. 갈비살이 오실 맛있어. 그래? 갈비살이 맛있어. 입에서 녹지? 응. 음. 와 이거 양념치 하나도 안 난다. 그지 빠음 맛있다. 응. 어깨 너도 뭐? 언제까지 어깨춤을 줄게. 일 수도 만큼만 있는 거야. 그래갖고 버리라고 이제 이거 끼내고 이거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만 만치로도 좀 때려갖고 땅콩에가 아니니까 어아야집이다 아우, 땅콩같다. 땅콩집이랑 뭐야 이거 염통이랑 염통. 어머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그그어그머머어머 오우, 바깥 고추를 여기다 놨다가 또가갔지만 시간 몇시넘이지 <웃음> 간달프? <웃음> 간달프 아버지. 나 다칠 것 같아. 어머, 어머, 어머. <웃음> 어머, 어머. 간달프 지팡이를 부시고 있네. 넣어야지 원래 장작은 되게 터프하지 않아 우리 아빠? 옛날 우리네 그뭐 콩? 저 콩이 이 콩이랑 저 콩이는 다르죠? 콩이 타닥 타닥 소리 낼것 같아. 다올려라 <웃음> 얼굴에 튄다. 이리로 와. 감따 줄게요. 안녕. <웃음> 뭐야? <웃음>